발이 5 0 0원짜리보 크네요 예야 비디오는 잘 됐고 최 상품이죠 저, 전부 몇 키로 따신 거예요? 여기서 한 6톤? 6톤? 예. 1억 2천 예. 계산 나왔습니다 1억 2천 예. 이야 한 18리당 나가겠는데요 꿀맛이야 꿀맛 음 뭐라고 그렇게 달아요? 옆면으로 옆면으로? 예. 네 저는 지금 어, 전남 장성에 있는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있는데요 야 지금 이거 갓단 샤인머스켓인데 맛을 보겠습니다 엄청 날아요? 예와 네.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아, 도대체 여기다 뭘 어떻게 했었길래 이렇게 크고 맛있는 샤인머스켓 나왔습니까? 이게 비대쪽으로는 제가 잠시 후에 네. 이 비법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다 하셨어요. 예. 네. 이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사장님? 해주려는데 다 해주고 다 보니까. 네. 이거 여섯 쌍인가 일곱 쌍인가 남았어요 지금. 아, 남았어요. 네. 안 보진다. 이야. 알이 0 0 원짜리가 크네요. 예. 이여 비딩 잘 됐고. 최 상품이죠. 아최 상품. 네. 키로 얼마 되는 거죠? 금년 지금 현재 어제까지 지금 4만 원에 2 2kg 4만 원에 나갔습니다. 저, 전부 몇 k 로 따신 거예요? 여기서 한 6톤? 6톤? 네. 1억 2천. 네. 계산 나왔습니다. 1억 2천. 네.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네? 얼굴이 밝으셔. <웃음> 작년보다 잘된 건가요? 올해 작년보다 가격이 좋아가지고요 작년에 여때 한 킬로에 17,000원 정도 음. 됐거든요 근데 올해 한 2만원이 넘었으니까오 음. 아. 엄청 달아요 예. 야 맛있다 한18 이상 나가겠는데요 꿀맛이야 꿀맛 음, 뭐라고 그렇게 달아요 옆면으로, 옆면으로. 예, 슈가 브랜드를 많이 했, 주로 했습니다. 이게. 슈가 브랜드? 예. 슈가, 슈가. 달다, 이거죠 와, 슈가 브랜드를 했더니, 이게 달다. 달 예. 아니 포도가 이게 비대하고, 그 다음에 이 당도 올리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그러던데. 예. 그럼 비대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500원짜리보다 큰데. 이 비대 쪽에도 저 아카디안하고, 아카디안. 예, 거의 물 쪽으로 많이 간절히 했습니다. 물 쪽으로요? 네, 물. 물을 올해는 좀 많이 줬어요. 아, 무, 물을 많이 주고? 아카데아도 많이 주고? 네, 아카데아는 네, 이제 당도 올 때는 슈가 음. 브랜드라 쓰고. 아,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네. 비대도 잘 되고 네. 당도도 높은 <웃음> 일품 샤이 머스켓이 나왔습니다. 이야... 네. 이제 수확을 하시고 나서 네. 이제는 뭘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예, 이제 내년 농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겠죠뭐뭘준비했습니까 이제? 지금 우선은 카디안을한세번 아, 정도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왜 넣으시는거죠? 아 내년에 넣으시는 아, 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감사비료예죠네 감사비료요 한번 넣으실 때는 얼마큼 양을 넣으세요? 우리가 이 밭이 지금 1200평인데 한한 한 7리터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7리터 네. 한번 넣을 때 7리터 네. 아, 그 정도 넣으면 며칠 간격으로 세번 넣으실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15일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넣으려고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이 샬머스키 포도가 어떤 점을 기대하시고 넣으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내년에 꽃눈 도 보고 이팔을 좀 확실하게 나오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던가요? 예 어. 이미 수확을 하신 방 같은 경우는 아카디안을 감사비료로 보름 간격으로 500백을 연면 살포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은 아직 살아있는 잎에 있는 당을 수채로 이동시켜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제 내년기에 꽃눈이 확실하게 잘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어, 내, 어 내년에 샤인버스킷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대나 당도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박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와 당도를 올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요 네 그리고 슈거 브랜드를 처리해 주시면은 슈거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천연 폴리사카라이드와 그리고 당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해주는 유기인상까지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당도를 효과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미까지도 생기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온을 한대죠 예. 또 가온 안한대도 있으시죠? 예. 지금 가온한대는 이미 수확을 다 끝내셨고 예. 강호 나은데는 지금 상태가 좀 비대해가지고 막 되고 있나 보죠 지금 비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쯤 수확하실 거예요? 이게 추석 무렵을 맞칠라가 모르겠네요. 아, 추석 때. 네. 예. 아, 빳빳하면서. 아 빳빳하면서 예. 두껍고. 네, 예, 두껍고. 크네요, 또 잎이. 네, 예, 잎이 지금 한, 여기는 최상품이죠. 잎이, 잎이 바 최상의 잎을 갖고 있다. 예. 최상의 잎을 갖기 위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음 예, 처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거 그 아카디안 쪽으로 했고, 네. 지금은 그 칼슘하고 슈퍼포즈 그거 하면서 이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잎이 예. 좋으니까 지금 과도 좀 이렇게 예. 잘 열... 비대되고 있다. 이거 말씀 주시잖아요. 잎이 좋아야 당도 올리는데도 음, 굉장히 이거야, 좋더라고요. 네. 네. 비대어가 지금 목적이에요. 비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도 저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네. 어, 아카디안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카디안? 아카디안하고 칼슘. 칼슘. 네. 슈마칼. 슈마칼. 네. 슈마칼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알이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 7월 22일이니까, 앞으로 아카디안은 어떤 방식으로 몇번 쓰실 계획이세요? 아카디안은 앞으로 한, 두 번? 두번 정도. 네. 예. 언제쯤 하실게요, 이제? 어, 어제도 넣었으니까. 아, 어제도? 넣었습니까? 예. 한 10일 정도 있다. 아. 또 다시 한번 넣으려고요. 그러면 한번 넣으실 때 양은 얼마나 넣으세요? 여기는 5L 정도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몇 평이죠? 9 0 0평이요 900평에 5L. 예. 또뭘 쓰십니까? 바이탈 쪽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바이탈이요? 예. 그럼 뭐죠? 기대제 아, 쪽로 예. 바이탈? 예. 그것도 연면시비 하시나요? 관주 쪽으로 하고 있어요. 관주요? 네. 예, 연면도 같이 하고 그아카디스 넣을 때 같이 넣으세요? 아니 따로 넣으세요? 따로 넣고 있습니다. 따로? 네. 예. 그럼 아카디아는 열흘 동안 하고? 아카디그 중간 사이로 아그 예. 중간 사이로 바이트를 한 번씩? 네. 예. 그건 양을 어떻게 넣으십니까? 그거는 2리터 관주할 때? 네. 예. 주로 관주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연면은 1리터가 500에 네, 바이탈2 같은 경우는 비대를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이 미세탄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흡수와 이행이 굉장히 빠르게 올려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바이탈2를 처리하시게 되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끌어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활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비대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확기까지 잎을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비대까지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당도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어, 당도. 예. 네. 당도는 뭘 슈가 브랜드? 슈가 브랜드. 네. 계속 써야 되네. 그걸 안 네. 쓰면 이 비대하고 당도가 잘안 나올로 뭐맞서 슈가 브랜드는 당도 쪽을 주로 하니까요. 네. 바이탈하고 바이탈 2? 예, 어. 네,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비대, 비대. 네. 그 슈가 브랜드를 치면 네. 포도가 어, 어떻게 변합니까? 그, 향 쪽으로 해서, 그 망고향, 아, 망고향 그쪽으로. 향기가 나요? 네, 예, 향이 좀 진하게 납니다. 향도 나면서? 네. 예, 당도 올라가면서. 당도 올라가고. 네. 예. 슈퍼포즈? 그것도 한 15일에 한 번씩. 예. 그것도 관주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쓰신 거예요? 아, 이제, 그것도 당도 올리는데 좀 영향이 좋더라고요. 슈퍼포즈, 예, 슈가 브랜드? 네. 예. 그것도 두개 다. 슈가 쓰시네요. 브랜드는 이제 옆면을 하고, 슈퍼고즈는 밑에 관주. 관주로 아. 예. 그렇게 사면 이제 비대되면서 예, 당도도 올라가고, 당도도 올라가고. 예. Here we go.